어, 그러면 여기 1이 a라고 보고 1 9가 네. c라고 이렇게 볼게요. 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 보면 네. b는 현재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 이 e, b는 그대로 두고 네. a w, c 네. 그러니까 여기를 1 더하기 19를 하면 네. 이렇게 20이 나와요 오른쪽은. 네. 그러면 20이니까, 2는 20이니까 B는 10. 아, 우와 나왔다. 우와 신기해. 우와 <웃음> 신기해요 선생님. 저 신기해. 중학은 12.